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대희입니다 원래 맥도날드 맥윙을 먹으려고 했지만 빠르게 조기 품절된 관계로 맥도날드가 미워서 KFC에서 하딩을 시켰습니다!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튀김 자체가 한번만 사고 해야되나?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보송보송? 그래서 이제 옆에도 좀 심심할까봐 코호술로도 시켰고 제가 비스킷도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근데 워낙 인기 메뉴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시켰고 제가 사랑하는 에그타르트 이거는 콘타르트 음? 뼈가 쏙 빠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 엄청 깔끔한데요, 여기? 별로 안 매워요. 음, 어디가 매운맛이 나지? 진짜 0.2초 찰나의 순간에 살짝, 매, 매울까? 하다가 사라져요. 음, 엄청 담백하고 깔끔하고, 정말 느끼기 힘든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 음, 괜찮은데요? 맥도날드 맥이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하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매워도 맛있겠다 싶어요 매깅. 아니 맥깅이래핫이니까 오! 이거랑 이거랑 잘 어울려요 음? 살짝 와사비 맛이 나네? 음! 확 깔끔하게 해준다 너무 괜찮아 여기서 진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약간 보송보송한 튀김의 느낌이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흉흉흉. 음! 에, 맛있죠?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이거랑 먹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음...하나 더 시킬걸 그럼 콜라 한입 먹고 콘타르트를 먼저 먹어볼까요? KFC 저거 다른것처럼 그 약간 페스츄리 형태로 되어있어요 옥수수 냄새 살짝 나고요 와 빵이 맛있는데? 분명 옥수수 맛이 나는데 옥수수가 안 씹혀요 안, 이게 다 갈아서 들어가나? 옥수수 맛이 나고 좀 많이 달달해요 뭐 기대하잖아요 어, 옥수수가 여기서 좀 씹혀야 되는데 음, 몇개들었다 옥수수가 좀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딱 한입 먹었을 때 옥수수가 톡톡톡톡톡 이렇게 씹히는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덜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아쉽다 옥수수를 너무 아꼈어 그럼 이제 과연 진리의 에그타르트인가 오... 음... 달기는 에그타르트가 더 달구나. 이거보다는 좀덜단 맛이 좋긴 한데, 빵이 너무 맛있네요. 안에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단지 개인적인 취향으로 조금 덜단게 좋아요. 음, 마치 푸딩처럼 입에 들어가면 사라락 하고 사라져버리네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음 맛있는데 이래서 에그 타르트가 더 맛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비스킷 그냥, 그냥 먹으면 되나? 찍어 먹으면 되나? 빵? 빵 같아요 그냥 겉에 보면 약간 스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속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바나나빵이랑 계란빵 같은 그런 식으로 딸기잼이랑 버터랑 같이 발라서 먹어주세요 딸기잼을 딸기잼을 발라서 일단 먹어보세요 아 버터는 좀 이따가 넣고요? 이게 그렇게 인기 메뉴라고요 이게? 이거 재밌는데 겉은 좀 단단할 정도로 단단하게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너무 촉촉해요 바삭바삭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히는 부분과 딸기잼에도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겉에는 거의 과자같은 식감이에요 과자 음~~ 음? 뭐 이렇게 이상한 애가 다 있지? 와 이거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왜 인기 메뉴인지 한번 먹어보니까 그냥 바로 알겠네 음... <웃음> 왜한입딱 먹었을 때그 안에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그 식감이 있으면 이렇게 씹을 때 너무 재밌거든요. 버터. 버터만 찍어서도 그냥 먹어볼게요. 요것도 <웃음> 매력있네. <웃음> 오 오다. 음! 와! 이 버터의 깊은 풍미, 그냥 끝장났어요. 이렇게 해도 먹어도 맛있는데, 심지어 매장에서 이게 따뜻한 상태에서 버터랑 딸기잼을 바, 발라가지고 먹으면 얘에이리겠다 딸기잼 올리고, 버터하고 딸기잼을 발랐습니다. 음, 웬만한 베이커리 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너무 매력적인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먹어 보고 싶었어요 빵에다가 코우슬로를 올려가지고 음! 이것도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먹으니까 샐러드빵? 그런 느낌이 조금 나요. 음, 뭐야, 뭐야. 별로 기대 안, 안온 애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오. 비스킷이랑 에그타르트가 너무 괜찮아요. 에그타르트는 그 특유의 그 패츄리 빵. 아니, 희한하네? 치킨이랑 햄버거집인데 왜 이렇게 빵이 맛있죠? 특강같은 맛있어요 음.. 제가 매운맛을 못느끼나? 외국인분들이 드시면 이게 맵다고요? 매장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웃음> 굳이 비교를 왜 없는 애랑 굳이 있지도 않은 애랑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나오지도 않는거 팔지도 않는거 어. 빵 먹으니까 은근히 배부르다 호솔로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음 엄청나게 매력적인 건 아닌데 자꾸 당겨요 나를 하나 더 먹고 싶다 오늘 메뉴 중에서 원픽은 비스킷! 아 비스킷은 독보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는 이집 치킨이나 저집 치킨이나 다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비슷비슷하고 뭐좀맛 차이가 있지만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준비할 테니까 많이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다들 그럼 안녕 뭔가 약간 자세가 이상한데?